현재 시간 우리나라 저녁에 실제 공식 경보을 발령합니다. 덤 뜯는 언박싱. 오늘 특별한 날이 특별한 밥 먹어요. 와! I d o n o Let me get a glove. It's not hot. o you have to use hot a r pepe. t o h o Oh my god! How do I eat this? 이거 어떻게 먹어 o o I don't have a big plate. Big plate for this. Oh my god. Holy crap. I'm gonna eat you, me and n e i o I'ma sauce, j u gonna prepare this. This, this, this. What the fuck? Flip the, flip the crab wheel. You uh, don't go open this, open this. Like this, you don't go. Oh, it's juice! Oh, who s e s You got e y s h i t to h i It's a juice, crab juice. Oh, crab juice. Wow, King crab, mmm, I'm so l u c h so, e i l l y 아 맛있어봐 와 진짜 아 해안 해안 해안 세계에서 살아온 느낌이 비슷해요 오 마이 갓 여기 고기 엄청 많나요 so much meat here look at this 이거 어떻게 먹어요 혹시 이거 이런 거 Oh my god Is it like this? You don't go? t r i n k y d r i n k y y you o know. l o b o o n Dicke, ticke, ticke, ticke, ticke This is mogo yo, yoroboon mogo yo, guys eat Eat please, eat, I ask you to eat, eat Here, Eat, eat mm. JAN 와. Wow. 진짜 엄청 맛있어요. like 야, yeah, if I y o 매일 먹고 먹으면 돗어요 이거 카. How much is this? This is 2kg for 11 11,000 won. 14,500 won. 라면. 아우, oh, 라면. 아이고, 맞아. 어, uh, eat first. Eat make eat first. Eat this and then The crab, the shell, we'll make, we'll make the, we will make the ramen with the shell. We don't go. Should I save two? Save one or two to make the king crab ramen. 저는 이거 볶음밥도 만들어요. Oh, oh my god, oh my god. This is amazing. This is one by one, one by one. Yo, 어떻게요 이거? 그냥 한 one bite. 음 oh, 이거 조금만 이거 핵보다 메이어니 소스 차, 먹, 어, 먹, 먹어봐봐 nope. 그래 이거 볶음밥만 틔고 볶음밥만 고 라면 먹고 그랬어? 왜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그랬어? 그어 h e 어그어그어그어그어그어그어어그어어어어어 혹시 여기요? 헉, 아! 여기! 여러분, 봐봐. 이거 맞아요? 어둠에, 어둠에 빠진 자들을 사려볼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할로윈 느낌 비슷해요. 핵부다 소스! 으 어. 음. 오. <드> 어. 음. 와. 진짜 많이 있어요. 이런 거 진짜 맛있어요. 원액, 음. 괜찮아. 이거... 킹 킹크랩 킹크랩 이런 거 이름이 뭐예요 혹시? 행, 주문밥 킹크랩 주문밥 음. 행, King crab chumun bar, c h o k u m t a t you go, my like no taste, no taste. Nope. Ah, uh, this is a gift from the, from the Sarzani. 와헐 십이 마우 십이 마우 라면 mm. wow. 음와 <웃음> 와 진짜 싸 1만 원 라면이요 이거 제주도에서 제주도에서 이거 해물 라면 해물 라면 음 아마 아마 이거 안 예뻐 하지만 진짜 맛있어요 아, 아 여기 여기 여기 거기 여기, 여기. 하고, 라면. 역시. 대우. 음. 나 네, 여기 더 있어요. 음. A few moments later. <웃음> 원래 이거면 23인분인 거 아시죠? 며칠 굶으신 거죠? 네? <웃음> 맞죠? 이거 2, 2, 1 3인분이요? 이거 2인분 맞죠? 그거 하고 라면! 하고 볶음밥! 오 마이 갓! 오빠야! <웃음> 어, 내가, 진짜, 좋아할 사람, 진짜, 꾸, 꾸, 아이, 다, 다, 다.